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가 초청했다는 인사들을 놓고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제공사 특혜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대표에 극우 유튜버들까지 김 여사가 대거 초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야당은 국정 조사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초청 명단이 폐기돼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체입니다. 최근 한남동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공사를 입찰 공고 3 시간도 안 돼서 따내 특혜 수주 의혹이 제기된 바로 그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쭤볼게좀 있어서요. 한겨레 신문은 이 업체 대표가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 취임식 초청명, 초청 명단에 여기를 넣었더라고요, 대표님을. 그 경의를 좀 여쭙고 싶어서요. 민주당은 특혜 수주에 김 여사가 직접 관련됐다는 의혹이 더 짙어졌다며 국정조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련된 수없이 많은 공사에 이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측근들 혹은 지인들이 수의 계약으로 다 입찰할 거 아닙니까? 거의 그런 그런 대한민국을 놔둬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수용불가라며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런 점에 대한 반성이 전제돼야 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취임식에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함 욕설 시위를 주도했던 안정권 씨 외에도 극우 성향의 유튜버 30여 명이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취임식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초청한 거냐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미 명단이 파기돼 확인 불가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MBC 취재 결과 초청자 명단을 보관하고 있던 행정안전부는 극우 유튜버 참석 보도가 나온 7월 중순쯤 명단을 모두 파기하려 했던 걸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명단을 부랴부랴 폐기하려한 이유가 드러났다며 명단 공개를 촉구했지만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이어서 취임식 참석자 논란도